기재들입니다. 오늘은 스프레이가 없다면 집에서 스프레이 간단히 만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 다쓴 빙병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 아무거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청소를 위해서 여기에 식초랑 물을 지금 섞어 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플라스틱 병이라면 그 다음에 집에서 어, 쓰시다가 이제 버리시는 이런 프라스틱에 이렇게 뿌리개가 있는 거 이렇게 두 개만 준비해주시면요 금방 이런 병에다 이렇게 꽂아주시기만 하면은 네 스프레이가 완성됐거든요 특히 이런 음, 안에가 다 보이는 분무기를 사시려면 뭐 2000, 2,000원, 3,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버리는 걸 이용해서 재활용해서 쓰시면 훨씬 더 편하고 음, 간편하고 또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뿌려볼게요 뿌려보는 거는 이렇게 잘 잠그시면 음, 쓰는 데는 지장 없으시고요 이렇게 걸레나 계속 뿌리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음, 뿌리개가 뿌리개로 쓸수 있는 이렇게 있다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뿌리시면 되거든요 아주 잘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혹시 버리시는 게 있다면 한번 씻어서 사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기지부였습니다